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장기성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두피 있잖아요 두피에 이제 열이 많이 나면서 두피가 뜨겁다거나 이렇게 <웃음> 얼굴이 뭐 빨갛게 붉게 이렇게 열이 난다 뭐 이런 현상으로 말하면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탈모에 관한 동사 제가 하나 올려드린 게 있기는 있는데 그고또 뭐,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해서 제가 또 동영상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그런 쪽으로 이제 두피나 열이나, 두피 열이 나면서, <웃음> 이제 탈모 증상, 뭐, 원형 탈모다, 뭐, M자형 탈모다, 어떤 두피 열감으로 인한 탈모 있죠, 그죠? 아, 뭐 지루성 두피염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얼굴 쪽으로 피가 머리 쪽으로 치솟아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 피가 너무 안 올라와서 문제가 됐고 머리 쪽으로 피가 너무 안 올라와서 탈모가 예전에 조금 진행됐던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머리를, 머리에 머리 피를 억지로 올려서 이렇게 탈모도 좀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동영상 올라오는게 댓글에 그렇게 이렇게 두피 열감으로 인한 탈모 현상에 대해서 또 생각보다 는좀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올려 주시길래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좀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일단은 머리 쪽에 피가 너무 올라온다 분명 그런 분들,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만난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유는 분명해요. 이유는 분명한데. 하여튼, 이제 머리라는 게 참, 두피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 뭐 풀, 뭐 식물로 치면 이제 적절한 온도, 뭐 적절한 수분, 뭐 이런 것들, 영양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아, 뭐 영양분은 피로 인해서 공급이 된다고 치고, 근데, 이제, 적절한 온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아, 그니까,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어떤, 뭐, 침엽수는 죽어버리고, 화엽수는 확, 이렇게 막, 우거지고, 또 어떤, 온도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화엽수는 죽어버리고, 침엽수가 올라오고, 어떤, 이런,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서도 이런 거 보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피가 너무 안 올라와서,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반반 같아요. 그,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가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와, 머리에 피가 너무 올라가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어, 그 두피의 열감이 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뭐, 해결책은, 이제 뭐, 어, 거기 동상 올린 분들이 이런저런 뭐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뭐 식사가 습관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원인을 여러 가지 떼놨던데, 뭐, 그건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일단 그, 왜 그, 신체의 열을, 그열 감지하는 그 영상을 찍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죠? 병원에 가면, 아, 우리가 체온을 측정, 신체 전신을 이렇게 이제 체온 측정하는 거 있어요. 이제. 피가 많은 곳은 빨갛게 나오고 피가 부족한 곳은 좀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동영상을 제가 몇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니까 아 원인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본뭐 제가 좀 컴퓨터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영상을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일리가 있으면, 치료 방향은 분명해져요. 제가 보엔 그래요. 일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치료 방향은 분명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 뭐 저는, 여러분들 뭐 시간 낭비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걸좀알 거라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도,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또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머리 머리 쪽은 빨갛게 나와요. 머리 쪽은 빨갛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가슴하고 이제 머리 쪽은 빨갛게 나오고 이 가슴 이쪽은 약간 좀덜 빨갛게 나와 요 빨갛게 나오긴 나오는데 원래는 열상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온몸 전체가 골고루 빨갛게 나오는데 좋은 거예요. 왜? 피가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간 곳이 있고 파란 곳이 있고 빨간 곳이 있고 파란 곳이 있고 막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면 이 사람은 고혈압이에요. 왜? 피가 어느 쪽은 피가 많고 어느 쪽은 적고 이 말은 어느 쪽은 혈관이 커져 있고 어느 쪽은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혈압 증상이나타나 뭐 고혈압뿐만 아니라 많은 장기계통 우리 뭐 신장병이나 심부전증이나 뭐 췌장염이나 암장 뭐 하여튼 담도, 담도염이나 간질환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병이 나타날 수가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이 돌아가면 심장박동수도 빨라지죠 어린애들 심장박동수는 70회 내지 80회까지 나온대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피가 안 돌아가니까 이 심장박동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60회 심지어 50m 까지 떨어뜨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떨어뜨려 버려요 강제로 심장박동수를 떨어뜨려 버리고 피가 못 빠져나가니까 심장에서 못나가니까 강제로 약을 써서 심장박동수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슴 쪽은 약간 덜 빨갛고 머리 쪽은 상당히 빨갛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팔과 손은 파랗게 나와요 제가 제가 본 바에는 그래요. 모든 사진이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팔과 제가 제가 그뭐 하여튼 두피에 열감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해 주는 어떤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슴 근육을 키워라, 등 근육을 키워라. 그러면 어떤 그 문제가 좀 잡힐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모르겠습니 그분들이 그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보다가,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다가, 아, 이거, 이거 분명히, 제가 아는 다 기준 안에서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동강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 특히 손, 손이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가슴 쪽에 비해서 파랗게 나와요. 등은, 등 사진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전신으로, 이 앞면에서 찍어,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라서 등에 대한 어떤 열감은 잘안 나오던데, 팔이 차가워져 있다. 자, 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어, 뭐, 제 동영상을 구독자 신청하서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네, 대다수 일반인들은 우리가 혈액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이제 우리 심장이 어디 남일에 가슴 왼쪽 위장 왼쪽 상단 대각선 쪽에 이렇게 주먹만하게 심장이 있어요, 그죠 네. 심장에서 이제 이렇게 대동맥, 이큰 동맥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요, 위로 심장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이제 한 가닥은 이렇게 목을 타고 팔로 머리로 피를 공급해주는 목오름동맥이라고 합니다. 목오름동맥이라고 해서 머리와 팔과 가슴 등에 피를 공급해주는 목오름동맥이 하나 있고 세 가닥으로 갈라진다고 해죠 나머지 또 다른 한 가닥은 이제 복부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위장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위대동맥이라고 이렇게 한 가닥이 큰 가닥이 내려갑니다. 심장에서 나오자마자 갈라지는 게그 나머지 한 가닥은 이제 심장을 또 움직여주기 위해서 심장 표피 그러니까 심장 껍데기로 이렇게 피가 들어가는 관상동맥으로 간다. 관상동맥으로 가는데, 여러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는 이게 목 오른 동맥으로 올라오는 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 오른 동맥에서 올라오는 피가 일단은 팔로도 가고, 팔과 손가락, 가슴, 등, 겨드랑이, 어깨 뭐 이런 쪽으로 피가 오고 또 머리로도 이제 피가 분산되면서, 팔과 머리, 팔과 머리 이렇게 분산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대동맥, 대정맥 타고 갔다가 빠져나오고 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팔이 차갑게,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팔과 손이 차갑게 나왔다. 혹은 이 겨드랑이 쪽이 차갑게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쪽에 피가 잘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관이 좁아졌다란 뜻이에요. 그니까, 러 아, 여러분들 혈관에 대한 상식도 좀 가지고 계세요. 혈관, 그니까, 러 우리 온몸에 이제 혈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길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리 온몸 속에 있는 혈관 길이, 총 혈관 길이가 약 13만 킬로미터래요. 남자들은 한 14만 킬로미터 까지 되고, 좀 적으신 분들은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근데 이 혈관 중에, 이 대동맥 대정맥은 깨끗해야 30m 40m 이정도 밖에 안 돼요 대동맥 큰 혈관은 30m 40m 근데 나머지 약 12만 9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 혈관은 모세혈관 이에요 모세혈관은 근육도 이루고 그죠 팔 이제 몸 구석구석 사지 말단 까지로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모세혈관인데 이제 이 모세혈관은 우리가 어떤 우리 신체를 사용하면 모세혈관이 점점 만들어져요 생성이 돼요 그걸 유령혈관이라고 이렇게 뭐~ 의료 의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찍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운동을 막 하고 이랬으면 원래 없었던 혈관인데 이 유령혈관이라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져요 그 그러니까 피가 더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유령혈관이 생기고 근데 팔을 이제 뭔가 우리가 신체를 너무 안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유령혈관. 그게 유령혈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혈관이에요모세혈관이모세혈관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말라고 말라버리. 버 현미경으로 보는데도 그게 없어요. 혈관이.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 자. 13만 킬로미터라는 길이가 이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3만 킬로미터는 제가 좀몇번 얘기했는데 부산에서 저 북한 두만강까지 130번 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130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몸 속에 도대체 뭐 어디에 그런 많은 혈관이 모세혈관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 현미경으로 봐야 끼가 보이고, 그죠? 그데 어. 이제 근육이라는 거는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리고 지방에도 모세혈관이 있는데, 근육이 훨씬 혈관 이 많죠. 그러니까 모세혈관 덩어리고 피부도 온 피부에도 혈관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팔을 안 쓰면 어떻게 되면 팔이 가늘어져요. 자, 여성분들 중에 특히 팔이 가느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게 마르다가 마르다가 나중에 보면 막 소, 손목 혈관 또 말라져서 찌그러들으면서 막 손목 터널 정후군이다 뭐, 또 팔꿈치 혈관 또 근육이, 혈관이라고 하는 건 근육 덩어리에요. 아니, 근육은 혈관 덩어리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서 혈관이 자꾸 수축이 되는 거예요. 좁아지면서 결국은 그쪽으로 피가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팔과 손으로 네, 여러분들 나중에 동영상 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뭐 그것까지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 분명히 팔, 팔이 손이 차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빨간데 머리가 제일 빨갛고 여기까지는 좀 빨간데 이쪽이 팔쪽이 특히 저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이제 우리가 사지를 구분해 볼때 우리가 다리는 끊임없이 사용해요. 우리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 어, 걸어 다니면 다리는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체중을 받치면서 걸어요. 그러니까 50kg다, 60kg다, 그 60kg, 50kg를 견디면서 그 하중을 견디면서 걸어가니까 다리 쪽에는 피가 많이 갈 수밖에 없어. 걸어 다니죠. 물론 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리가 좀 마르신 분들도 계신데, 다리가 말랐다고 해서 혈관이 없는 게 아니고. 다리는 말랐는데 혈관이 막잇따맘게 굵게 나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지 예. 근데 문제는 팔은, 현대인의 습성상 팔 운동은 거의 안 해요. 뭐 컴퓨터나 깨끗하고, 팔을, 아까 제가 말했는데 다리는 50kg, 60kg의 체중을, 그니까, 파워, 그니까 힘을 받치면서 걷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적은데 혈관이 좁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오히려 다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리 혈관은 커져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고 발등에 보면 혈관이 커져가잖아요. 그죠? 어. 근데 팔.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하여튼, 손에는 혈관이 가득한데, 팔은, 팔쪽에, 팔뚝에는 혈관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은 뜨거운데, 팔은 차갑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많은 곳에는 뜨거워진다. 그니까 러 두피의 적정 온도,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나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 나무는 고사돼서 죽어요. 말라버리는 거야. 또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또 말라버려요. 그 우리 신체 온도가 뭐한 37.6도 뭐 하여튼 37뭐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두피도 37.6도 그 정도 이렇게 되면 적정하면서 머리가 살아나는 거야. 자 팔이 왜 차가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로 이제 옛날 분들은 농사일을 하시거나 옛날 생활 방식을 하시는 분, 어게하든뭐 삽질을 하든 꽃괭이질을 하든 호미질을 하든 뭐 살자루를 들고 이동을 하든 어떠하든. 팔에 힘을 실어서 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팔에 힘을 실어서 하는 어떤 그런 생활 자체를 거의 안 하게 돼요. 다 기계가 해주고, 응? 책상에 앉아서 뭐 그냥 펜때만 굴린다거나, 아니, 깨끗해야 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하고, 삽질하는 그 거하고, 포대 들고 하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온몸에는 피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근데, 제가 뭐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해도 꼭 토를 달고 막 삐딱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제 댓글에 보면. 음. 어떤 분은 다리를 너무 안 써서 다리가 그냥 말라버려서 차가우신 분도 계세요. 뭐. 예외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동상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특별히 몸에 큰 이상이 없는데 머리 쪽만 열이 너무 올라가서 탈모가 진행된다. 지루성 두피, 염 진짜 두피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원형 탈모가 생긴다. M자형 탈모가 생긴다. 정수리 탈모가 생긴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에 팔로 가는 피가 못 가고 못 가면 심장에서는 피가 일정량이 올라오는데 물론 항상 일정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피가 더 많아요 다리로 가는 피가 훨씬 더 많아져요 어, 늙으면 늙을수록 배쪽으로 다리쪽으로 내려가는 피가 이제 더 많아지면서 올라오는 피는 좀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팔로 가는 피 손으로 가야 될피이 가슴으로 가야 어깨나 겨드랑이나 등으로 가야 될 피가 못 가고, 못 갔다 그러면 그,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머리 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올라오는 건데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쏠리는데 이상하게 뒤통수 쪽으로 막 이상하게 쏠리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면 뒤통수가 뜨겁죠? 뒷목이 뜨겁고 또 어떤 분들은 희한하게 또앞 얼굴 쪽으로 막 치솟아 올라오는 분이에요 뒤통수는 차가운데 얼굴 쪽으로 뜨거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굴에 막 열꽃이 핀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얼굴 쪽에 막 뜨거우신 분은 자꾸 피부 트러블이 생기죠 네? 우리 피부도 적정한 온도일 때 가장 건강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도 문제가 되고 너무 뜨거워도 막 여드름이 막 나이가 먹었는데 여드름이 막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머리 쪽으로 피가 너무 안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을 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운동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자꾸 이제 받다 보니까 야 이거 언제 한번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 제가 그 <웃음> 계속 받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얼굴에 머리에 피가 안 올라와서 강제로 막 피를 끌어 올렸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가 안 올라와서 두피가 차가워서 머리가 빠졌는데 피를 올리니까 또 두피마사지를 하니까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탈모가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머리카락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저는 여러분한테 거짓말 할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서 막 뾰족뾰족한 게막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또,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우리 몇몇 분들이 계세요. 어, 감사단 인사와 함께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너무 안 올라가신 분들은 머리를 흔들고 두피 마사지를 하고 피를 올려주면, 열을 내면, 이제 열이 너무 나시는 분들은 결국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동영상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이거 기본 원리에요. 기본 원리.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또, 뭐, 여러분들 이제 소화 불량 갖고 계시데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잘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뭐, 뭐 우리 온몸 신체에 막 통증이 희한한 곳에 나타나잖아요. 요거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하시면, 그, 불필요한 통증들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힘이 나는 곳에 피가 간다. 그니까, 러이 팔과 어깨, 가슴, 등이, 이렇게,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팔, 팔과 손 쪽이 굉장히 파랗게 나와 있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슴과 등 쪽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왠가 여기가 더 빨갛고 여기가 덜 빨갛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좀 떨어뜨리고 여기는 조금 올리고 여기는 많이 올리고 열을 그러니까 자, 열은 피하고 상관이 있어요. 열은 피하고 상관이 있어요. 혈액 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팔이 시렵다, 다리가 시렵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쪽 피가 잘 이동을 못 하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머리가 뜨겁다는 건 피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손이 시렵다 혹은 팔이 잠자는데 막 팔이 저리고 시렵다 차갑다 이런 느낌이 온다 이거는 팔에 피가 잘안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힘을 줘야 돼 힘을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팔에 열을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 일정한 기간 동안 관심을 많이 주셔야 돼요. 절대 빨리 치료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혈관을 다시 크게 만들면서 근육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좀 만들면 팔도 진짜 건강한 팔이 되고, 어깨도 건강한 팔이, 돼요. 건강한 어깨가 되고, 견갑골이나 이 가슴쪽 근육도 건강한 피부가 돼요. 처진 저 가슴도 올라오는, 그죠? 우리가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어떤 골격이에요 뼈와 함께 그게 적당한 근육은 좋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에서 가끔 이런 얘기에요 여성들은 희한하게 이 상체 운동을 너무 안 한다 여성들은 뭐 여자분들은 이상하게 다리 운동 복근 운동 이것만 하고 상체 운동을 안 하면서 결국 운동하면 할수록 몸을 망가뜨려 버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헬스장 가서 보면 상체 운동하는 여성을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상체 운동을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맨날 그그 그 트레드밀 있죠 달리기 하는 거나 런닝머신 이런 거 타고 막 자전거 타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건강을 더 망가뜨리는 행동이에요 건강을 더 망가뜨리는 행동이왜 피를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더라고 피는 이 위에서부터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점점 하체 쪽으로 피를 막 내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걷기가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걷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 다 걷기가 좋다 하는데 왜 당신은 걷기가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걷기가 좋은 걷기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병, 몸이 안 좋아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리와 복부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신 분들은 걷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누워서 운동해라, 혹은 상체 운동을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팔을 뜨겁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팔이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지긴 뜨거워져요. 응? 근데 이게 약한 거야. 진짜 약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약해요. 근데 또한 가지 부분에 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팔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치고 하면, 이제, 보세요. 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생각만, 생각만 해보세요. 헬스장에 가시면 어떤 운동기구가 있냐면이 앞으로, 미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미는 운동기고 그리고, 그죠? 또, 노적기처럼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등 근육을 운동해서 뒤로 잡아당기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잡아당기는 운동기고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기구가 있고, 또한 가지는 위에서 밑으로 철봉하듯이 잡아당겨 내리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이런 분좀생각 해보세요. 자, 앞으로 미는 운동기구는 이쪽에 혈관을 크게 만들어주는, 혈관을 크게 만들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기구예요. 네? 미는 거는, 자, 잡아당기는 거. 자, 앞에서 뒤로 잡아당기는 운동기구에요 거울 앞에 보면 이런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잡아당기는, 노적기 하는 것처럼 그런 운동기구예 그건 등 근육. 그, 그러니까 등에 모세혈관들을 크게 만들어주는 운동기구예요 자 위로 들어 올리는 거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나는 가슴에 충분히 근육이 있는데 왜 머리에 피가 많으냐 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는 자, 이 위쪽 어깨와 팔 위쪽에 근육을 이제 모세혈관을 키워주는 건데 문제는 이 위로 들어 주는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위로 들어 올리면서 이 경동맥을 통해서 축 이렇게 하면 피가 속구치면서 이쪽으로 피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올라가면서 머리에 피가 또 공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운동 방향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이랬잖아요 그렇죠? 어. 위로 들어 올리면 피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 운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두피의 열감, 얼굴의 열감이잖아요, 그죠? 예. 자, 왜 나타났느냐 생각해 볼 때, 자 근육 많으신 분들이 좀 저한테 그러고 그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자, 근육을 너무 만들어서 몸이 망가지신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근육이 많으면 건강하니거라 생각하죠. 근육 많으신 분들이 의외서 통증을 굉장히 많이 안고 살아요. 자, 다시. 그러면 위에서 잡아 당겨 내리는 거는 어느 근육인가 하면 이쪽하고 겨드랑이하고 이 갈비뼈, 그죠? 또등 근육, 이 뒤쪽하고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이제 철봉 철공 운동이에요. 철봉은 내리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얼굴에 두피에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분들은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은 한동안 좀 자제를 하시던가, 밀거나 당기는 거나 밑으로 내리는 거에 비해서는 약하게 하셔야 돼요. 아예 멈, 아예 멈추는 거는 참 좋은 행동을 안 해요. 왠가면 여러분들이 그 열감을 잡기 위해서 뭐든지 너무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가면서 또 이상해지는 그 목표는, 운동의 목표는 온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정의 어떤 형편이 좀 좋고, 뭐, 어? 되고 그러면, 뭐, 병원에 가서, 열, 체온 열상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제가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세요. 얼굴이 지금 벌게 있죠, 그죠? 어? 말을 계속하면 폐가 수축이 되면서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와요. 어? 근데 하여튼, 우리, 어떻게 보면, 손에 열이 나는 사람은 손이 빨개요. 팔이 차가운 사람은 팔이 하얘요. 혈관도 잘안 보여. 여기가 뜨거우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빨개요. 피가 많아서, 정체되면서. 풀어줘야 되는 건데, 풀어주는 방법이 있죠. 이제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인데 그거 보고 이거 풀면 금방 풀려요. 근데 하여튼, 뭐, 열상 사진을 찍어 보시든가 그러니까, 그래 보면 자기 몸에 어느 쪽에 피가 많은지, 또 어느 쪽이 피가 부족한지를 알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운동을, 방향을 잡아, 잡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근데, 막, 뭐 재정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자기 몸에 좀 관심을 갖기는 가져야 돼요. 손이 뜨거운데 방치를 한다. 그 지혜로운 삶이 안 돼요. 손이 차가운데 방치를 한다.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가 뜨거운데 방치를 한다. 그것도 아닌 거야. 그죠? 어. 그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니까, 근데 무조건 밀고 당기는 그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일단은 손이 뜨거우신 분들은 손가락 운동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손이, 손의 혈관이 지금 충분히 커져 있기 때문에 손이 뜨거우신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이 팔뚝 운동을 해야 돼요. 팔뚝 아령을 이렇게 잡아당긴다거나, 혹은, 팔굽혀펴기 잖아요 그죠? 팔굽혀펴기 식으로,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원래 이제, 부드러운데 주먹을 쥐고 하는 게더 좋아요. 주먹을 쥐고 하면 팔꿈치 통증도 예방이 되고, 이 손바닥을 쥐고 하면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못하거든? 또 손, 손, 손바닥을 계속 짚고 해도 또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하면 좋아 운동선수들이, 권투선수들이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래요 일반인들은 잘 못하는 행동인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팔뚝이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자, 팔뚝이 굵어지면 혈관이 이제 이쪽 이쪽 이쪽 혈관이 점점 커져 가잖아요 그러면 손에 있던 피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 그죠? 아, 이거는 예외적이에요 또,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질문이 날라올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뜨거우신 분들은 아, 아, 악력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손이 차가우신 분들은 악력기 운동이나 이렇게 손등 이렇게 눌러주는 운동이 있죠 악력기만 하면 손저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누워서 자기 전에 이렇게 손톱 손톱을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렇게 팔꿈치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라 그랬다는 그죠그몇번 어, 눌러주고 자면 어, 손저림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력기와 이렇게 눌러주는 동작 에? 혹은 혹은 <웃음> 어, 이렇게 주먹을 쥐고 팔꿈치 그러니까 이쪽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 뒤쪽 팔꿈치 쪽 근육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 대해서 잘 몰라 일반인들이 관심을 전혀 안 가져 봤기 때문에 근육은 이 앞쪽 근육도 있지만 뒤쪽 근육도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때가 되면 팔꿈치가 아파요 이쪽 근육은 말라 버린 거예 혈관이 응? 그리고 또 이쪽은 또막 때내져 갖고 막 여기 막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이런 분들 그 혹도 생기고 그죠? 이혹 제가 보기에는 이, 이, 이 팔뚝에 이혹 생긴 것도 피를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없앨 수 있, 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그죠? 어, 그러니까 손이 차갑고 팔이 차갑고 자, 이렇게 이제 팔 쪽으로 피를 잡고 이렇게 혈관을 그 목표는 혈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크게 만들고 또 어떤 혈관 또모세혈관또 자꾸 만들어주고 운동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주면 이제 팔뚝이 이렇게 요정도 팔뚝이 됐다가 이렇게 두꺼워졌잖아요 예를 들 두꺼워지면 그럼 이쪽으로 피가 많이 올거 아니야 왜 혈관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목을름동매로 올라오던 피가 이제 팔에 혈관이 커졌으니까 팔 쪽으로도 충분히 가잖아요 그러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아니, 부족해진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죠, 그죠?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세미나에서 만나본 분들 중에 이제, 갱년기 증상, 그러니까 보통 갱년기,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에 집어들면,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생리현상이 멈추잖아요, 그죠? 어.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생리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게 딱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배출되던 혈액이 안 빠져나가, 그게 뭐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이제 멈추기 시작하는데, 멈추게 되면 그 빠져나가는 혈액이 안, 이제 혈액 손실이 없으니까, 몸에서는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성들이 혈액 생산량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왜? 출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생리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혈액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배출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멈추면 그 피가 이제 몸에 적재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면서 결국은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갱년기에 들으신 가운데 얼굴에 열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시는 거죠 피가 나가던 게안 나가버리니까 몸에 혈액 양이 많아지면서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아그뭐 그것 그것도 세밀하게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고. 그러니까 자, 팔 근육. 그러니까 등 근육. 아까 이제 제가 헬스장에 갔어요. 하라는 운동. 그러니까 미는 거는 집에서 하는 거는 팔굽혀펴기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죠? 아까 주먹으로. 자, 응. 그러니까 미는 거는 뭐 주먹으로 짓는가 어, 손바닥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에? 에. 근데 뭐 잡아 당기는 거 어떻게 해요? 야 잡아 당기는 뭐,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좀 누른다거나, 이렇게 가슴을 들고, 어? 이렇게 팔꿈치를 골고루 해야 돼요?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잡아당기는 운동이 되겠죠. 팔꿈치만 하지 말고, 이게 또, 주먹을 쥐고, 주먹을 누르, 누르는 것도, 이렇게 주먹하고 전체적으로 누르는 게 오히려 더, 어, 팔꿈치 통증이나 이런 거 막아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음. 그리고 끌어내리는 게 문제야. 끌어내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잘못 하시잖아. 그죠? 바깥에 운동장에 나서뭐 철봉을 잡아 당길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예전에 도와드렸던 분 중에 뭐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뭐 문지방이나 이런 데뭐 팔을 올려 놓고 막 이렇게 잡아 당 잡아 당기는 동작이나 이렇게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요 뒤쪽에, 어깨 아래쪽에, 이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쪽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더니, 그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 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게증상이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여러분들 하여튼, 주변의 지형 지물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잡아당기는, 내리는 운동을 좀 하시고, 그죠? 어. 근데 그게 안 되면, 저거 봐도 안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옆에, 여기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기 침대인데, 책상이라고. 보고 뭐 의자에 앉다든가 섰다든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팔을, 팔꿈치는 굽히지 말고, 예? 네?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든가 손바닥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이 겨드랑이 쪽 혈관이 살아나요. 여성들 분들 중에 이... 이 갈비뼈가 막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근육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피가 안 가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나중에 면 겨드랑이 통증이 오대요. 견갑골 통증하고 같이. 이쪽에 통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쪽 혈관을 좀 키워야 돼요. 어느 한쪽 혈관이 말랐다라는 거는 다른 쪽, 어느 부분에 혈관이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몸은 딱 제한된 공간 안에 혈관은 우리 몸에 제한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쪽이 커졌다라는 건 한쪽이 좁아졌다는 거고 한쪽에 피가 안 간다라는 거는 다른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런 동작을 뭐 하루 이틀 삼일 하면 머리에 피가 떨어지,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그 변화를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막 이제 머리가 아팠다든가 뭐 잇몸이 부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실 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좀적극적으로행동하실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이런 동작도 괜찮아요 의지 앉잖아요 의지 안되면 뭐 손바닥이나 이렇게 대고 허리가 너무 기신분은 또안되 지금 이렇게 조금 누르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 올리면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들어 올리면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니까 대신 에 이걸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힘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근력 운동도 좀 하고 여러분 근,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이 다 빠지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게 어떤 음, 저게 뭡니까 뼈에 문제가 생겨요 그아그 아, 그 뭐라 그럽니까 뼈에 구멍이 숭숭나는 거 있잖아요 <웃음> 너무 한쪽으로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 뭐라 그러죠 하여튼 뼈가 약해져서 뭐 너무 약한 충격에도 부러져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 그런 뼈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근육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근육, 근육을 키우고 그죠죠또이제 어. 손이 너무 차가우신 분들은 악력기. 그러니까 개선된 난 저는 항상 그래요. 개선된 행동을 해라. 과연 이런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은 그래요. 특히 한국인들. 빨리빨리. 빨리. 빨리 효과 보는 거 없나? 이렇게. 그 머리 뜨거운 거 갖고 병원에 쫓아가. 머리 식혀달라고. 그 병원에서 뭐, 뭐라고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머리, 머리가 뜨거운 걸 어떻게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병원 간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몸을 잘 활용을 하시면 체온을 골고루 그러니까 온몸에 혈액이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손가락 끝에 피가 안 가요 발가락 끝에 도 피가 안 가요 손가락 끝이 막 갈라지고 손이 차가워 지고 어, 뭐 그러니까 무조건 손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손이 뜨거워지는 반면 팔은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어떤 인생을 어떤 직 직업을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상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은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몸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어느 쪽은 커지고 어느 쪽은 작아지고 얼굴은 내려가고 다리 혈관은 커지고 상복부는 꺼지고, 아랫배는 튀어나오고, 엉덩이는 내려앉고, 저 가슴, 가슴 근육도 내려앉고, 여기는 빠지고, 어깨는 얇아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치료기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치료기간이라는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어떤 식의 자기,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고, 근육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몸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요. 이만은 공감을 하죠, 그죠? 몸은 무너져 내려가요. 근데 어느 쪽이 작아지고 좁아진다는 거는 어느 쪽이 커진다는 뜻이거든. 어느 쪽이 차가워진다는 거는 어느 부분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라거거 이래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죠? 자, 얼굴이나 머리 쪽에 피가, 두피 쪽에 피가 너무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런 운동이 의외로 도움이 돼요. 이게 피를 내리는 작업이거라그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뭐, 지그시렇게 여러분, 운동하러 라 가면 막, 남자들은 막, 아령을 막 미친 듯이 들고 막 이러는데, 그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왠가면, 이거는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혈관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혈관의 내구성은 최소한 50년이에요, 50년. 50년은 버텨주거라.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면서도. 근데 50년, 한 40년, 50년 살다 보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그 말은 우리가 하루 이틀 운동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없던 혈관이 확 생겨나고 근육이 불뚝불뚝 올라오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걸 관심을 갖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밀어붙여 주셔야지 결국은 근육도 생기고 혈관도 형성이 되고 또 여기 차갑던 게뜨 이제 정상적인 체온으로 올라오고, 여긴 뜨겁던 게 점점 식어가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거 아니에요. 사람 몸은 빨리빨리 이래 되면, 우리가 빨리 죽게 돼요. 그죠? 예. 이 또,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차피, 가슴 근육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 이렇게 그냥 지르고만 있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 팔에 지금, 힘이, 팔에 작동이 되고 있잖아. 피가 계속 돌아걸어. 응? 혹은, 이래 있다가 좀, 팔꿈치가 아프고 이러면 주먹을 쥐고 이렇게 있어 본다든가. 여러분들 어떤, 그, 이거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뭐, 특별히 체육관을, 헬스장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으면, 이러, 이렇게만 있는 것도 지금 머리 쪽으로 피가 덜 가게 만드는 거예요또 여기는 근육을 키우는 거고 팔뚝하고 근육을 키우는 행동이고 네? 근데 유난히 얼굴이 뜨겁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얼굴이 뜨겁다 네? 얼굴이 뜨거우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웃음> 목오음 동맥으로 피가 올라와서 팔하고 갈라지면서 머리로 올라오는 게 이제 경동맥이에요 경동맥이 큰 가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통수로 빠져나가는 피보다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더 많은 경우에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을 포함해서 이제 앞, 앞 얼굴과 뒤통수의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대칭 무너진 거야 한쪽으로 피가 너무 한쪽으로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두피를 만져보면, 알아요. 뒤통수를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면 열감이 달라요. 지금 저는 얼굴이 좀 뜨겁고 얼굴이 좀 빨갛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굴이 좀 빨갛고 뒤통수는 약간 얼굴보다는 차가워요. 그 이거 자체도 비대칭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걸 누워서 하는건데 벽에 이렇게 기대서 뒤통수를 이렇게 대있어요 뒤통수를 대고 몸으로 반동을 지고 입으로 바람도 좀 불면서 이렇게 몇번 하고 나면 뒤통수로 피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가요 얼굴이 심하게 뜨거우신 분들은 주무시, 주무시기 전에 안하는게 좋고 집에서 누워서 쉬실 때 주무시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주무시기 전에 감시하도록 머리에 피가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자다가 두통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무시기 직전에는 하지 마세요. 머리 쪽은. 예? 주무시기 제, 직전에는 머리 운동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그러니까 주무시기 한 1시간 전에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뒤통수를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몸을 띄우고 어깨도 띄워버리고 이렇게 몇번 누르고 이렇게 있어 보면 누워 있으니까 피가 이렇게 쉽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뭐 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열이 난다, 두피에 열이 난다, 얼굴에 열이 난다. 이거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올라오는데 그니까 이쪽 그니까 저이 뭐야 이거 M 자형 탈모는 이 앞쪽이 벗겨지잖아, 그죠? 그분들이 얼굴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열감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 했던 그런 동작들과 함께 뒤통수를 약간 가미를 해야 돼 가미를 해서 이쪽을 올라오는 피와 이쪽을 혈관을 크게 해주면 돼. 이쪽이 만약에 혈관이 커져 있으면 이쪽은 좁아져 있다 그러면 뒤쪽을 살짝 눌러주면 요가 뒤쪽이 좀 커지면서 올라와서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올라오던 피가 그니까 뜨거워진다는 라 거는 이쪽에서 멈추고 있다는 라거야 피가 다른데로 못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 그 말도 돼요 어깨가 아프다 성모근이 아프다 묵직하다 이거는 성모근에서 머리 쪽으로 피가 못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못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뒷목통증 뒷목결 열리면서 목을 눌러주면 여기가 빠진다 응?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밑에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 보면 웃기는 동작 같은데 진짜 효과는 있다. 이틀 이틀만에 그냥 풀려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 그 뒷목 통증, 뒷목 결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뜨겁다 이러면 뒤통수를 좀 눌러줘야 되고 혹은 뒤통수가 너무 뜨겁다 이러면 이마를 눌러줘야 돼. 이마 눌러주는 거는 이제 벽에다가 눌러도 되고 벽에도 이래 도 되고 벽에 누를 때는 여러분들 자, 목에다가 힘을 좀 주고 이빨을 입을 이렇게 아응 아응 이렇게 좀 하면서 이마를 눌러주는 게 맞아요. 그냥 이마만 누르면 약간 좀 엉뚱하게 피혈액이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저렇게 해도 되고 혹은 무릎을 꿇고 아응 아응 아응 아응 아응 아응 아응. 자, 이렇게 좀 해주면. 뒤통수로 경동맥을 타고 뒤로 올라가던 피보다 이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많아지면서 얼굴 열과 뒤쪽 열이 비슷해져요. 그이 작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 몸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저는, 저도 이제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뭐 저를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아프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원는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야, 저는 뭐 어떻게 뭐좀 깨달아도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 진짜 뭐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이거는 상상불가예요 의사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저 진화론이 물론, 사람, 이게, 뭐, 동물이, 이렇게, 뭐, 진화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진화론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의사분도 그렇게 많이, 창조과학계 분들 그렇게 말 많이, 제가 오히려, 이거, 진화론으로 뭐, 사람이 만들어졌고, 공룡이 만들어졌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람> 그죠? 네. 어떤 누군가 만들어낸 어떤, 그, 존재. 있다. 제, 제가 보면 알면 알수록 그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경쟁력이 더올라온게일로도올라오고 귀로도 치고 올라오고, 이쪽으로 해서 얼굴로도 올라가고, 그죠? 어. 근데 뭐, 여러분들 아픈 것도 막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 뭐, 어떤 사람 어깨 앞쪽이 아프고, 어떤 사람 뒤쪽이 아프고, 겨드랑이가 아프고, 뭐 손가락이 아프고. 그런 동영상 다 올리려고 하면 진짜 동영상이 수천 개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동영상을 올릴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날까지 한번 계속 올려는 보겠습니다. 올려는 보는데, 그러니까, 잘그때다 이제, 여러분들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팔과 가슴, 등 쪽으로 근육을 만들어주면서 위로 올리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자제를 한다는 게 완전히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너무 한쪽으로만 하다 보면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명현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가끔씩은 위로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주로 주로 앞으로 미는 거, 뒤로 잡아당기는 거, 위에서 끌어내기는 거나 혹은 밑으로 누르는 거 이렇게 하면서 얼굴과 뒤쪽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오른쪽 머리로는 피가 잘 올라가는데 왼쪽 머리로는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머리 탈모도 이상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서 탈모가 나타나 한쪽은 열이 많이 나서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한쪽은 피가 없어서 열이 없으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럼 이것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 비대칭이 사람들 얼굴은 거의 다 비대칭을 갖고 있대요 한쪽은 커져 있고 한쪽은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버리 게야. 자꾸 오른쪽을 로기 돌리는 사람 오른쪽을 누워도 자도 옆으로 자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서 사,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변형이 나타나요 얼굴에 변형이 나타나고 입모양도 변형이 고 치아도 변형이 나타나고 눈도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막 이렇게 변형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 눈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쪽 눈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쪽을 조금 눌러주기도 하고 그, 제가 뭐, 이런 동영상은, 동영상 곳곳에 이런 얘기 해놨어요. 그죠? 어, 뭐, 변두통 치료법이다, 뭐, 두통 증상이다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놨어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나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동영상 올려놨는지, 이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시고, 소화불량이 진짜 심하신 분들은, 장길선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 동영상 살펴보시고, 일단은 이 머리 쪽으로 피가 너무 올라가는 이유는 팔과 가슴에서 피를 붙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다른 이것도 따, 다른 표현이죠, 그죠? 아, 말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 팔과 가슴에서 피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면 머리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에게는 팔과 가슴, 등, 겨드랑이에서 피를 담아주는 혈관이 다 말라버리면서, 이쪽으로 피가, 못 오는 피가 머리 쪽으로 치고 올라가버린다. 그니까 만약에 이쪽을 키워주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열도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제가 지금, 제가 여기 동상 찍기 전에, 헬스장을 다녀왔어요. 나도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부글부글 지나. 아, 저는 이제, 좋게 봐요. 왜? 저는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머리를 눌러서 막, 저는 막, 피를 공급해 줍니다. 공급해 주고, 막 두피 마사지 해주고, 막 이러면서 자꾸 머리 쪽으로 피를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저는 이제 좋게 봤는데, 혹시나 이 동영상 보면, 어떤 분이 전화나왔더 자기도 얼굴이 벌거면서, 자 이런 강의를 하 하여튼, 아휴,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참 귀에 안 들어오고,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에이, 저건 아닌데,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무조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부분을, 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니까 혹시나 제가 드린, 이런 내용의 말들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간다라면 저는 이렇게 봐요 두피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좀 적극적인 분들은 헬스장에 가서라도 이렇게 하시든가 네? 헬스장에 가서 하시든가 혹은 그게 사실은 다리 쪽에 이제 제가 건너는 운동을 좀 자제해라 이런 말 등산이나 이런 걸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해도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뭐 걷기나 등산을 해도 괜찮아요 또. 근데 분명히 갔다 오면 등산 갔다 오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혈관이 커질 개연성이있다 해. 요 그럼 갔다 와서 좀 벽에다가 다리라도 기대고 이렇게 높이 들고 있던가 회복 운동을 꼭 해줘야 돼요 그냥 참아버리잖아요 진짜 다리가 종아리가 커져요 모셀관이 점점 형성이 되는 거야. 다리 노화 현상이 벌어. 그래. 건강하신 분들은 걷기나, 뭐,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나, 이런 거 하고 오면 꼭 누워서, 뭐, 이렇게 가위 접기나, 물장구 치기나, 응? 어? 꽈배기나, 벽에다가 다리 올리고 이렇게 잇는다든가, 이러면서 팔을 흔들면서 회복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 10분이라도. 그래야 다리가 커지는 걸 막아내요. 근데 이제, 두피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이나 얼굴이 뜨거우신 분들은 걷기 대신에 이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머리에 열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힘을 어디에 주나 하면 이 허리 쪽으로 힘을 주면 그러니까 아까 심장에서 일로 올라가는 피의 양과 피와 내려가는 피가 있다고 그러죠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내리기는 내리는데, 다리로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복근과 등, 아니죠. 허리 뒤쪽으로, 허리 뒤쪽으로 이렇게 피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벌써 무거워지신 분들, 다리 쪽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걷기 운동은 자제를 하시고, 누워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 했잖아요.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누워서 그냥 쉬는 게 아니야. 제가 운동하라고 누워서 있으라고 하는 거지. 누워서 잠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걷는 운동 에너지를 누워서 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라는 뜻이지 누워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도 충분히 근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러면 지금 힘이 어디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 복근으로 작동이 되고죠 복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근으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에 있던 피는 이리로 올라오고 심장에서 머리를 올라가던 피도 조금은 내려와요. 복근 운동을 하면 이렇게 하면 배는 뜨거워지고 가만 보면 머리는 약간 식어 있어요. 머리는 약간 식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지금 힘이 이쪽에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쪽은 열이 나고 이쪽은 식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뭐그 변화가 지금 당장은 감지가 안될 수도 있지만은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지만은 음. 제 얼굴도 아까보다 조금 빨간기가 약간 빠졌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화불량이나 이런 분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어. 이제 말을 하면, 말을 한다는 거는 폐를 계속 수축시킨다는 거야 어. 수축시키면서 이제 가스가 잘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잘못 빠져나오면 이제 기침이 시작되고, 목에 가래가 끓기 시작해요. 장기침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장기침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폐가 막 수축이 계속 수축이 되기 때문에 말을 따발청처럼 하지 마라 그냥 말을 좀 시간을 두고 간격을 텀을 두고 행동하라. 그니까 폐가 계속 수축되면 제가 얼굴이 이렇게 벌게 져요. 피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뭐 가스 컨트롤하는 방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자, 두피에 열은 나는데 어깨가 아프다. 이거 뭐, 회전근개 파일이 있다. 이런 분들은, 회전근개 파일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덜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 두, 두 번째 손가락 잡고 이렇게 덜어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 어깨가 아프니까 이거 안들어 올릴 수는 없고. 근데 머리는 열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요런 운동, 요런 운동을 병행하면서 머리에는 열을 떨어뜨리고 어깨는 치료를 하고 손은 뭐 따뜻하게 만들든지 차갑게 만들든지 손이 차가우신 분 손이 차가운 이유와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거 보면서 그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와, 진짜 뭐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몸이 같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에? 연구를 좀 하시고 본인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병 질환들, 정상들, 통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병원에 가서 답이 있으면 천만 다행이에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면 천만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정우군이라는 게 있어요, 정우군. 먼 정우군, 먼 정우군, 먼 정우군. 이게 다 모른다는 뜻이야.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못 고치죠. 심지어 50견도 잘못고치요 그, 러니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운동을 잘 하면 50견도 낫고, 회전근개도 낫고, 경각골도 낫고, 목 아픈 것도 낫고, 운동을 잘 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동영상 아래 댓글을 보시면 사람들 댓글 올려놓으신 분들 얘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들을 한번 보시고, <웃음> 그죠? 아 이거 뭔가 있기는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뭐가 좋다고 해서 또 무리를 하면 왜안 하던 운동 팔굽혀펴기 안 하다가 하면 어깨가 아프던가 뭔가 탈이 나요 그게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을 하죠 제가 아, 이거 놓칠 뻔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는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운동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아주 약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번 정도만 하세요. 10번 정도. 그리한 일주일 정도는 10번만 하세요. 응?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안 아프면 한 15번으로 올려요. 횟수를. 이걸 무시하고, 와, 나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오늘 100번, 내일 200번. 이러면 반드시 몸살이 오고, 어깨 안 아픈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몸이 난리가 나요 그 왠가 여러분들이 아직 몸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라 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욕심을 내서 하기 시작하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면서 빨리 치료하고자 욕심을 내면 반드시 뒤탈이 생겨요 그런 모든 것들이 2차 자각 증상이야 어떻게 보면 시간을 길게 잡으면 추, 충격도 없고 그죠 자연스럽게 치료가 이제 점점 근육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도 살아나고 통증도 없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어져 나가요 제가요 제일 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게 나쁜 어떤 의사가 뭔지 아세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이게 치료기간을 몇 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치료기간을 몇 년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피에 열 내리는 것도 길게는 1년, 2년 정도 잡는 게 더, 더 현명한 거예요. 몸의 밸런스를 맞추면 결국은 두피에 열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병원에 달려들어가면 막, 막, 약물 주입을 하고, 뭐, 스트레이더성, 뭐, 약물을 처방을 받고, 해보고 안 되면 또 좌절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길게 바라보면, 그리고 여러분 몸에 관심을 가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저 원래 이동 영상 찍으려고 여기 앉았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동 영상을 찍게 됐어요. 하여튼. 아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한 가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김정호 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김정호 님 지난번에도 한번 보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는데 보내주셨다 간데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이혜자님또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호님 최동호님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일님 이태일님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준님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님 아,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후원금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아 맞죠 후원금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좀큰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아, 제 기준, 제 기준, 에 후원금을 좀 크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귀하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숙님, 후원금 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하여튼, 많거나 적거나, 하여튼,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나, 동영상을 통해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제가 막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그럴 거예요. 어, 팔동 그 예를, 손이 너무 뜨거우신 분들은 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죠? 아,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것도 도움이 되고. 이 운동, 이 운동, 이 운동 하시면 이 안쪽이 자꾸 열이 나요.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이 안쪽이 열이 나면서 손이 점점 식어가요. 손이 너무 뜨거우신 분들은 주무실 때 양쪽에 베개를, 베개를 놓고 이게 손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손이 확실히 차가워져요. 그러니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피가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손이 아주 뜨거우신 분들은 그니까 그 높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 하세요. 뭐 베개를 높은 걸대시든가 낮은 걸대시든가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자는 동안에도 이게 손이 식어가요. 혈관이 좁아져나서 이쪽이 커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팔 운동 몇번 하고 주무시면, 손이 더 차가워져요. 손이 더 차가워지고, 이런 것들도 적용해 보시고, 또 팔꿈치 누르는 동작도 하시고, 그니까 러 이게, 이 팔의 근육을 자꾸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시고, 이들이 이 위로는 조금 자중을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 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운동을 한 3, 4를 하면, 위로 드는 거는 한1 정도만 하세요. 1 정도. 그죠? 어. 그러니까 1 정도는 해주는 게 옳아요. 왠가면, 한쪽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쪽만 너무 맹공격을 하면, 다른 쪽이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주되, 문제가 된것도 약간은 도와줘야,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다른 운동 다 돼, 위로 드는 것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동상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밑으로 내리면 피가 내려갑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아까, 그려 의자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다든가, 팔굽혀 펴기하고 가만히. 자, 이게, 가,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어, 뭐 이렇게 있는다든가, 혹 의자에 앉았서이렇 팔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다든가, 손바닥을 대고.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내리는 방법이에요. 내리는 방법. 그죠? 어, 그리고, 이 밀기. 잡아당기기. 또, 위에서 끌어내리기. 자, 여기 정리입니다. 요거는 많이 하시고, 위로 도는 거는 조금 해주세요. 조금. 뭐 물병을 들어도 되고, 아령을 들어도 됩니다. 응.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동영상 찍고 나면 항상, 항상 이, 이, 말씀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막, 항상 우회가 돼서 제가 이렇게 쉽게 동영상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 합니다. 항상. 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얼굴이 좀 하얘졌네요. 그죠? 피가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조금, 열이 식었네요. 그, 그러니까 지금 누르기 효과가 있어요. 눌러주는 거. 아,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